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 9 4의 분석자료를 9 9 3의 복귀자료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93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 2그룹, 3그룹, 3그룹으로 나누, 나눴었죠 어, 1그룹에서는 2월수 24하고 44가 나왔는데요. 어, 44는 보너스볼로 나왔죠. 어, 2그룹에서는 6번하고 또 16번이 나왔습니다. 어, 3그룹에서는 42, 14, 18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그 3그룹의 기타 여기 14, 18, 31 여기가 나올 시기가 임박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는데 어, 여기 세수 중에서 두 수가 나왔습니다. 어, 993의 주초 관심그룹 복기입니다. 4개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주도 또두 그룹만 출을 했어요. 1그룹에서 18 나오고 또네 번째 그룹에서 14가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은 전멸을 했습니다. 주말 필출 그룹 복귀입니다. 주말에 두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목요일 날. 어, 두 그룹이 이번 주는 다 출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 여기 어, 첫 번째 그룹에서는 어, 24, 30, 31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죠 대상수가 여섯 수나 돼서 어, 이렇게 24, 30, 31을 우선 살펴보시고 없으면 나머지도 또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복귀 자료로 볼 때는 필출이니까요 어, 여기서는 24가 나왔고요. 어, 또 16도 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2수가 나왔네요. 어, 대상수가 6순화 돼서 어, 필터 범위는 1에서 4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복기 자료 보시면 그렇죠? 여기 어, 5개가 나온 적이 딱한번 있습니다. 나머지는 4개 안쪽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에서 4로 필터 범위를 잡았다는 건데 요 어, 지난주는 2개가 나왔습니다. 어, 주말에 필출그룹 한 그룹 더 올려드렸죠. 어, 여기 어, 네 수였는데요. 대상수는 11, 14, 22, 39 이랬습니다. 어, 원본은 5, 11, 14, 22, 35, 39였는데, 어, 이 별랑카페가 오는 5하고 39는 어, 안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이걸 빼고 이렇게 4개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는 14번이 출했습니다. 원본을 올려드린 이유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서 빼내는데 그게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린 겁니다. 어, 필출 세이스 크롭 로또 헌터 복귀입니다. 어, 라이 님이 이번에도 또 지난주도 올려주셨는데요. 우리는 음, 라이 님 자리에서는 어, 대상수가 18, 32, 39였습니다. 여기서 18번이 출을 했어요. 라인 자료가 상당히 적중률이 높죠?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라인님을 연구실로 초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중률이 높아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은 필출 세수크룹 별난카페가 올린 겁니다. 로또 헌터 자료죠. 헌터가 올린 자료예요 여기는 어, 목요일날 두 그룹을 올려 드렸는데요. 어, 필출 3수하고 예상 3수 두 그룹 올려 드렸는데, 어,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어, 예상 3수는 전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출 3수에서는 18이 출을 했습니다. 잘 나왔어요? 어, 이렇게 두 그룹 올려 드리면, 아, 지금 아, 몇 주차 한 그룹이 출하고, 한 그룹은 전멸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음은 금요일 날 올려드린 자료 복귀입니다. 금요일 날은 2월수, 2월, 2월수가 2월 있다면, 해서 2월수를 찾는 그룹을 하나 올렸고요 필출 그룹, 필출 한수 그룹, 고정 한수 그룹을 올려드렸는데, 여기 2월수에서는 24가 출을 했습니다. 고정한 수는 전멸을 했고요. 고정한, 수, 고정한 수를 뽑은 그룹이 6, 12, 32, 38요게 필출로 별난카페 자리에 잡혀서 여기서 뽑아, 뽑았는데요. 이거는 유튜브에 올린 자료하고 중복되는 31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멸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50%만 적중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993회 복귀를 마치고요. 이어서 994회 자료를 추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뭐또 994회 추초 분석 자료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994의 대분류입니다. 어, 역시 세 그룹으로 나누데요. 어,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또 3그룹은 필터 범위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이것을 다시 어, 세분화시키면 1그룹은 두개 그룹으로 나누죠. 항상 이월수하고 이웃으로 나눕니다. 2그룹은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3중복2중복 기타 이렇게 나누고요. 삼그룹은 역시 세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여기는 3중복2중복 기타. 근데 여기서는 2중복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2중복이 없어요. 3중복하고 기타만 있습니다. 음, 지난주에는 여기 3중복의 기타, 여기가 필출할 걸로 보고 필출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지난주에는 세 수였었죠. 세 수에서 두 수가 나왔습니다. 어, 이번 주는 이 어, 3중복이 전멸할 가능성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2그룹에서 이, 이 이중복과삼중복이중복과삼중복이 어, 여기가 필출할 가능성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1그룹에서 지난주 이웃수가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 이웃수가 필출할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여기도 필출로 보이고, 2그룹의 2중복과 3중복, 여기가 필출할 걸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그룹을 이제 집중적으로 봐주면요 여기 3중복이 여기 전멸할 가능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외 가능할지 한번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그룹이 필출이라고 봐지고, 3중복이 전멸이라면, 이기타가또 필출할 가능성을 가졌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로또 자료는 늘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항상 흐름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흐름상 이 별난카페 자료의 흐름상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삼중복이 제외 가능한 제외 가능한 가능 제외 가능성이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 대상수가 2, 4, 8, 10, 22, 28, 31, 35, 46, 0 9 수로 이루어진 그룹인데요. 어, 여기 복귀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 이 복귀를 시작하는 이후로 시, 시,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약, 약 5~6년 정도는 될 겁니다. 이 필터 아, 저이 복귀자료가요. 이, 복귀 어, 이 5~6년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 이 그룹이 현재까지 2, 4, 6, 8, 10, 12, 14, 16 16 연속 출입니다 근데 복귀를 시작한 이후로 16 연속 출이 딱한번 있었어요 그 외에는 어, 그 전에 다 전멸을 했거든요 어, 최장기 연속 출이 16 연속입니다 근데 현재 16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전멸할 수 있는지 각자 자료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제외가 된다면 요 속에 어 앞에서 보여드린 대분류의 3그룹에 3중복수가 여기 들어있죠. 4, 8, 22, 46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 8, 22, 46이 들어 있기 때문에 3, 3그룹의 3중복은 그래서 제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100% 제외입니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외 가능성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필출가능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트용지로 보시면 5좌측 대각선하고 3우측 대각선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연열 중이에요. 근데, 1회에서부터 현재까지 약 993회 동안에 3연멸이 5번 있었습니다. 4연멸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현재 4연멸 중이니까 신기록 중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가 필출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필출이라면 여기서 3, 23, 29, 35를 우선 검토해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3, 23, 29, 35, 3, 23, 29, 35로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 없으면 나머지 수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필출할 거라고 봤어요. 두 번째는 필출 가능 그룹 두 번째입니다. 이기는 7급수와 9급수입니다. 7급수 9를 묶으면 현재 3연멸 중인데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 6번 있었어요. 타입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필수할 거라고 봐지는데요. 여기서도 우선 검토할 수는 7, 29, 37, 39 이렇습니다. 7, 29, 37, 39. 이거 먼저 검토해 보시고 없으면 나머지 수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거는 오랜만에 올려드리네요. 뭐냐면 자료가 한때 한동안 흔들려 가지고 어이 자료 보여 드리다가 이제 중간에 당분간 안, 아 이거 안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었죠. 어 지금 현재 이게 풍당 풍당 지금 12연속 오고 있는 수예요 그룹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연속 오고 있습니다. 한번 치라면 한번 전멸하고 또 치라면 전멸하고 당, 퐁, 당, 퐁, 당, 퐁,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수에요. 어, 이번에, 이번 주에, 어, 이게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이번에 전멸을 하면 이제 흐름이 끊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근데 대상수가 많아요. 여기 둘, 네, 여섯, 일곱순화 되죠. 보통 이풍당풍당이 별난카페가 올려드렸던 자료들은 대개가 세순에지 네수였는데 여기 일곱순화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건데요. 어, 그래서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라 봐져요. 왜냐하면 대상수가 많아서요. 7수나 되니까 어, 이렇게 대상수가 6수 이상이 되는 것들은 이 퐁당퐁당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하면서 어, 출, 출 하면서 어, 상황이 종료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멸을 하면 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고기에서 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어, 어, 약 7, 80%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곱 수나 되기 때문에 추할 어,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한번 어, 좋은 수가 있는지 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필출 가능 그룹 3그룹을 올려드리고요. 어, 주말, 목요일 밤에 에, 다시 어, 그 필출그룹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들 하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